저런몬몇점 격차를 이겨드릴까요? 10점! 해봐! 시운과 가겠습니다. 버터풀! 크양님 1점! 비, 비비용 아니야? 1점! 그렇지. 버터풀! 눈 뜨시면 됩니다. 어? 체리꼬! 땡? 네? 어? 아니야? 체리꼬꼬꼬! <웃음> 체리꼬꼬꼬! 엥? 체리는 맞아요. 사랑 차랑, 체리몬. 어. 체리. 체리퍼. 체체체. 체리, 체리, 체리. 리릭체인지 아닌데? 체리 체리 체인지. 체리. 체리퍼. 비읍이에요 체리버. 정답. 체인버. 알지. 체리버입니다. 이걸 어. 몰라? 눈 뜨시면 스피드, 되겠습니다. 스피드 퀴즈, 스피드 정답, 치카리, 치코리타, 치코리타 정답. 아, 뭐야? 아, 기 머리, 아, 기 머리 정답까지 외치는 센스. 아, 치코리타여 보여. 근데 좀 얼굴이 불쾌하겠는데, 눈 뜨시면 됩니다. 정답, L. 가디언 네, 가디안 예, 정답. 아, 개무소. 이 정답, 삐삐. 어? 눈 떠주시면 됩니다. 버섯. 정답 버섯꽃. 아, 딱 봐봐 위에서 이상해서 껍데기 훔쳐왔네. 무슨 꽃? 꽃이 음, 팔팔랑꽃? 물체꽃? 이건 꽃 지식이 너무 없는데요. 자 확실한 거는 아잉 아잉 <웃음> 하고 있는데. 정답 공개할까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건 공개. 정답은 라플레시아 아니었어? 어, 요 꽃? 꽃이라는 거 아니었어? 꽃으로 끝난다는 거 아니었어? 꽃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은 알수 있다고. 아니야, 난 꽃으로 뭐, 아, 아, 끝난 줄 몰랐고 아, 그러고 지금 이거. 아 이렇게 라플레시아는 소멸됐고요. 아 라플레시아 쉬운 건데. 아, 지랄하고. 지르라고... 잡맞췄네. 다음 갑시다.